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터라입니다네 깜짝 리딩 어, 골라 골라 오른쪽 왼쪽 <웃음> 오늘은 어떤 깜짝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을까요음 그녀 혹은 그놈하고 잘 지내니? 어. 어디 한번 골라보십시오. 진짜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어. 저기 만 이 내용상 보면 잘안 지내길 바라겠지? 아네 조용히 해드릴게요. 왼쪽이냐? 오른쪽이냐? 네다 고르셨어요? 이런 건 순간에 골라야 돼. 어, 시간 안 줍니다. 자 왼쪽부터 열어볼게요. 짜잔. 그년 혹은 그놈하고는 잘 지내지 못해요.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음, 마음을 다해도 음, 부질없다라고 봐요. 음,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음 자기 그어떠 깊은 고민에 빠진 게 아닌가 무슨 깊은 고민에 빠졌냐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어, 여러분을 놓고 온 것에 대해서 아 이게 잘한 짓인가 어, 이럴 줄 알았으면은 괜히 헤어졌나라는 후회감도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. 음, 쌤통입니다자 깜짝 내동이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지? <웃음> 그러면, 오른쪽, 어디 봅시다. 그년하고, 그남하고잘 지낼까? 아, 오, 여기는 뭐,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? 음. 어디 봅시다. 진짜, 음, 러블러브하고 잘 사고 있는지. 음, 이 사람이 혹시, 음, 아, 이, 이, 저기, 뭐야, 이 여자한테, 그렇지. 어. 둘중 하나는 어, 실망을 느끼겠다.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. 혹시 이 남자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말을 갖다가 어 진짜 못돼 처먹게 싸가지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? 어 사람을 갖다가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어 그래서 그러고 제대로 된 어떠한 소통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왜 제대로 된 소통 되지 않냐? 라면, 이 사람이 말하는 게좀 사랑이 없어 인정머리가 없다. 그래야 되나? 어, 사랑은 그래도, 사랑은 그래도 남녀 간에 어떤 정이 오고 가야 되는데, 이 사람은 어,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, 그러니까. 뭐, 내가 뭘더 하리요? 내가 뭘, 뭐, 내가 뭘 얼만큼 더 잘해야 되는데? 너나 정도 만난 건, 그게 럭셔리게 만난 거야? 음,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. 그래서 둘중 하나는, 어, 이것이, 어, 누군지 모르겠지만, 예, 잘난 척 하는 이 인간 때문에, 이 관계가, 어, 실망 속으로 거의 다, 다 돼가는 게 아닌가. 예, 배터리 다 방전 돼가요. 어, 뜨겁던 사람 얼로 갔는지 모르겠고. 암튼! 자 그년하고는 잘 지내고 있니 아니요 어 그놈 그녀, 그놈인지 그년인지 하여간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의 사이는 삐걱거려요 네 오늘 깜짝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깜짝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